제가 어딜 가냐 뮤직뱅크에 150인분 음식을 갖다 주러 갈거예요 원래 뮤직뱅크 하는 날에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통역이랑 뭐 가이드나 한글 학교 학예회랑 겹쳐서 그냥 식당에서 음식 배달하는 걸로 올라! 올저 지금 대장금에 가서 150인분 육개장과 밥을 가지고 뮤직뱅크에 가야됩니다 가서 음식도 배달하고 재밌게 공연도 보고 올게요 이따가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럼 아니 대박 Mira, una pila muy larga hasta ahí. Sí, está lleno de g u s Como una cuadra completamente, ¿no? <laughs> ¡Wow! <laughs> <laughs> uh... Increíble. Sí. Yo no, penso, yo no pensaba nunca... Esto, todos ellos siguen tu cultura, a Sí, t o s les gusta. Sí, pero todos yo soy c o r e a n a pero yo nunca pensaba como algo así no. en el futuro. p a que e c m o t n Pero bien. yo no conozco a nadie, el grupo que y viene. Y la <laughs> 이 친구들은 요 와아 와아 와아 이게와 이게 바로 스태프만 볼수 있는 광경이지 몇명 왔을까 자 일하러 와서 자 이것 좀 들어보실래요 자. 조직분 크 일하러 왔어요. 와우. Wow. 우리 자리는 저기야 저기 위에. 어. Wow. 뒤에 봐봐 뒤에 뒤에 이러고 찍자 이리로와봐 여기서 <목소리> 뭐하세요 근데? 뭐하기 하냐 뭐하긴 하 구독자님 <웃음> 구독자님 자 저와 같이 나오시죠 여기 어디? 여기 <목소리> 어 <웃음> 자리를 찾아 헤매서 어. 안맞고 저... 다 보이잖아 여기가 제일 좋은데 거기 사람 많아 씩 날르는 일을 했는데 티켓을 받았어요. 애가 보러 왔어요. 난리 났다 난리 났어. 내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아. 에이틴즈라고 하는 애들이랑 고, 아, 여자 아이들? 아이들은 유명하잖아. 그리고 스페이시 NCT, 그리고 더보이즈 온다던데? that uh -huh. 차량에 <웃음> 비오고 천둥, 번개 차고 <웃음> 들어가? 들어가 있다가 나오자 그러면 어우 추워 <웃음> <웃음> 네. 공연이 취소됐어요 그쵸? 이제 평민으로, 평민으로 돌아왔네. 왜? 어. 리 재밌었어? 그치 어?